안녕하십니까 이레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점프대가 있는 물놀이 지역을 왔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올랑말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습하고 덥고 짜증나는 이때 점프대가 있는 물놀이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, 여기로. 가랑이 조심하고. 아. 아. 오, 굉장히 차가워. 오, 너무 차가운데?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야 진짜 시원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안전 안전 테스트를 하고 오겠습니다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올게요 갑니다 이게 깊어요 <웃음> 갑자기 그런 여러분들 수심은 대략 한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. 수심은 굉장히 깊습니다.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오시게 되면 은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깊습니다. 그럼 일단 점프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가 어느정도냐면 이정도에요 오 밑에가 다 내려다보일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오 무서워 바닥을 한번 보러 갈게요 어한데 빨리해 않더라, 여기서 보면 되게 낮아보여 어 같은데? 그래야 구독자가 늘어나지 안다 1위 TV 와 되게 무섭다 갑니다 갑니 이리티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고소공폭증을 이겨내고 성공했습니다. 어디 굉장히 재밌는데, 이거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알겠습니다 한번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<웃음> 아두번 뛰는 건데 무섭다 갑니다 하나 둘 <목소리가 웃음> 어, 모자 어리석어. 벌써 지친 거야? 김치전. 밥. 밥. 어? 나 지금 배고프긴 하다. 김치전. 김치전? 어. 김치전? 아. 김치전. 아. 자 물놀이도 했으니 김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김치전을 그렇게 잘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게 할수 있어요.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. 일단 튀김가루를 준비합니다. 튀김가루. 이따만한거 해가지고 가위로 자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큰 거를 해가지고 이게 물놀이를 하면 오다가 김치가 셔요. 한번 어, 그렇기 때문에 꼭 김치를 통째 갖고 와야 돼요. 따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. 김치를 이렇게 크게 잘라? 아니지, 아니지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자, 김치 넣죠. 김치 넣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, 김치 국물까지 음... 깔끔. 그 다음에, 이 김치를 좀 큼직큼직하게 했는데, 이걸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, 갈려. 음 이렇게 얇게. 김치전 투척! <웃음> 와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강에 비가 오면은 이런 김치전을 해서 먹는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 <웃음>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김치 국물에 의해서 간이 베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또이 강에서 먹는 김치전 이게 요리가 간단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о ч к